안녕하세요. 마케팅 직무 지원하게 된 부수환이라고 합니다. 그냥 평소에 입고 싶은 거 입고 왔나? 확실히 눈에 더 많이 띄고 이 팔을 이해하고 있나? 되게 중요한 거 맞네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지도학을 전공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6살 부수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타트업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 남성앱 하이버의 에디터를 맡고 있는 엄태호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면접룩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네 수아님 저희가 이렇게 면접룩을 준비해봤는데 이쪽은 이제 정장 혹은 좀더 캐주얼한 느낌의 옷들을 준비했어요 수아님이 어, 어떤 룩이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한번 골라보세요 네. 저는... 음... 네, 이렇게 두 번을 골랐습니다. 그럼 선택하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편한 옷을 되게 좋아해, 좋아해서 편하면서도 약간 밝은 색상이 저랑 어울린다 생각했고, 음, 그리고 하의는 슬랙스를 고르셨는데 이걸 고르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슬랙스를 보통 평소에도 많이 입기도 해서 슬랙스를 골랐는데 검정색은 너무 일반적일 것 같아서 좀 살짝 회색 슬랙스를 선택했습니다. 수아 님이 어울리는 면접 룩을 선택하기 전에 스타트업 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스타트업 특성상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칼정장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면접에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직무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하는데 개발자분들은 상당히 프리하게 입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영업 직군 같은 경우에는 좀더 격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캐주얼 위주로 많이 입으십니다 자율 복장의 기준이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면접 볼때 자율 복장이어서 저는 흰색 깔끔한 카라티에 아래에는 네이비 슬랙스를 매치해서 면접을 봤었는데 패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자유 복장이다 보니까 본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옷들을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제가 수아님께 어울리는 면접 룩을 골라드릴 텐데 사실 제가 이미, 이미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밝은 느낌이 좀 어울리실 것 같고 녹색이 요즘 트렌드거든요 조금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자유로운 스타트업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컬러가 아닐까 싶고 상의가 니트 소재라면 밑에는 면바지를 추천드립니다 살짝 위에는 밝게 하고 아래는 살짝 어둡게 가는 게좀더 어울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직무 관련 지원하게 된 스물여섯 살구수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수원님 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직무 관련 지원하게 된 스물여섯 살구수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지역 내에서 청년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스포츠팀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이 음. 스타트업 가서 제가 면접 을 본다면 정장 입고 오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고 저렇게 입으면 이게 더 자연스러운 톤앤 매너는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옷은 그냥 일상보인 것 같아요 그냥 평소 입고 싶은 거 입고 왔나? 두 번째는 스타트업은 뭔가 이런 개성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시하는데 약간 옷의 톤을 바꿨는데 확실히 눈에 더 많이 띄고 뭔가 이, 이 팔을 이해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의상 피드백 주신 것들? 아, 네네. 저도 첫 번째 의상보다는 두 번째 의상이 더 화사하고 좀더 인상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느끼는 것만큼 면접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옷이어야 좀더 더 자신감이 있어지지 않을까? 옷이 주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TPO, 맞아요. 그게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잘 구성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옷 색깔 하나 포인트인데 더 공격적으로 보여서 두 번째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처음에는 이어서 안건데 가셨잖아요. 면접이라는 약간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가진 색깔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조금 더 차분하고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저랑 맞지 않는 색깔을 골랐는데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더 범위가 자유롭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으면 한이 정도 느낌의 변화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아나 이래요 이런 느낌이라서 하와이 혀 그거는 제가 보기엔 뭐하니면 또예요 확실해 나 하와이 혀치왔서는나 별로 신경 안써나 이런 사람이야 좋아 그러면 내가 볼게 근데 어 정말 괜찮네? 이거 아니면 아...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거맞네요 <웃음>